Double kill. Headshot. Double kill. 아... 깍쇼 아, <웃음> 저는 이번 월드컵 경기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다 경기력 자체는 진짜 우리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 오나가 oh 없네. 시되었습시아이고표님 oh. 추천 감사합니다. 아소리 들었지 말입니다. 제가 들었지 말입니다. 어디갔어? 어? 아 중으로 넘어갔나 뭐야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나 아, 분명히 발소리 들었는데? 뭐야? 귀신이야? 누구? 아네 형님 그 아프리카 그 쪽지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주 토요일에 써드릴게요. 둘다 봐. 이별 번용 둘다 봐. 아양만영님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쪽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주 토요일에 아이디 야무지게 쓸게요 웰컴 투마비빛왜안오냐 하나 더반중저배가 반이구만 저 배까지 아저 반인데 저 사람 고반고육반 반. 빼고 빠르다 다른 사람 반이었나? 건 흉이 아니라 건홍이구나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<웃음> 들었어? 아, 들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레디 형님, 어서요. 아, 군이 승리하였습니다저 쪽지로 보내주세요. 네, 토요일에 써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원래 근데 가입비 받고 왔는데, 아, 아, 가이 농담, 농담 아, 괜찮아요. 저 어차피 요새 제 아이디 안 써가지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별표님, 아, 뭐야? 잠깐만, 아니, 아니, 안 되는데. 아아! 아아! 아아! 아하! 아 없이! 아 진짜 애드블룸 오0개 땡큐! 아 장난인데! 진짜 보내줬네? 아 땡큐!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잠깐만 내 아, 서브모니터 방송을 안 켰네. 아이고 에드블룸오0개 감사합니다. 와, 피 떠는 거 봐. 확실히 이게 폭탄이 데미지가 크다, 스프레스 데미지가. 누나꺼요? 어, 어떤거야나 채팅을 못봤네. 나이스 <웃음>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샷 중, 중적배 중 브리핑이 없었고 방개 올라간 사람이 있었으나 아9씨를 잡아주면서 아시씨 있는 형이 심히 빡칠 수 있는 상황 <웃음> 아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여러분 들그 전쟁에서 아시죠? 병법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을 분열시켜라 아우 셰프 형 와서 오 시고, 봤습니다. 이전이한테는뭐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했고. 있는데? 아, 뭐어려져있 는데, 아 확실 할때썼 어야 되 는데. 그러니까 제가 했던 플레이가 옛날에 클전 때는 이제 많이 먹혔죠 그 당시에는 클랜이 클렌, 클랜 많으니까 만약에 클 전에서 어떤 상대를 만났어 그 사람을 상대로 막 칼, 아, 칼질도 아, 하고 막뭐 시체 춤추, 춤추기도 하고 일부러 좀 싸움을 걸었죠 이겨야 되니까 진짜 완전 초창기 때말하는거요 초창기 때 동접자 10만명 될때 거의 그때는 뭐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니까 <웃음> 어릴 때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어, 공격적으로 한 사람이 많았지 근데 요새는 요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요새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유저들에게 블랙을 당하고 아이디를 새로 파야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한층 성숙해졌잖아 그때는 어릴 때고 저도 중학생 때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기계 아까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가자, 오빠 갔다고. 여기 있어요, 오세요. 안 오시네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인형님 하이, 오늘은 산걸 아니네요. 아, 군이 갑시다. 승리. 아니, 그, 그게 무슨 말이야? 미션 때 잘해야지. 지금 잘하면 뭐하냐고요? 아, 그것도 막히네. 아 맞는 말씀이신데. 아, 저도 유튜브는 좀, 저도 보고 살아야죠, 선생님. 아, 지, 지금이야 계속 하는 거지. 우리 팀, 저도 괜찮으니까. 빡빡이선는 이렇게 계속 잘볼까요 뚝상형님 안녕하세요 <웃음> 아니 어제는 솔직히 제 탓이 아니었지 밸런스가 안 맞는 걸 어떻게 저는 킬 많이 했어요 그 상황에서 솔직히 스코어만 됐으면 무조건 했지 어제는 좀 스코어가 좀안 맞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좀 빡세긴 했어 근데 기분 좋은 일이죠 제가 미션 못하더라도 아직 우리 편이 잘해가지고 못한 거니까 그건 뭐 그리고 괴물행도 끝나고 2만원 후원 또 위로원 또 싸져가지고 아, 네, 충분히 아군 네. 승리하였습니다. 좋았습니다. 완전 옛날처럼 막 말도 안 되게 발려 가지고 미션 성공 못하는 것 보다는 이기고 성공 못하는 게 낫지. 그렇지 않습니까? 그거는 기분 좋아요. 조금 아쉽긴 해도, 아, 좀 늦겠을 거야. 기회 없나? <목소리> 어, 됩니까? 분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슈아 근데 그러게 미션 없을때 바로 깨겠네 그리고 지금 형 저, 제가 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디스코드 안하고 있죠 순전히 샷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바로 부담이 없는 상황 요럴때는 걔도를 그냥 막가 네. 그냥 가는거예요 아, 이걸 가운데 박사가 있는데? 와, 커피 맛있다. 이거 킹커피니까 한 박스 사놓을까요? 요새 조지아 오리지널밖에 안 먹는데. 쿠팡에 주문해놓을까요? 이거? 막 피아노에서 맨날 깨작 깨작 한네 다섯 개씩 사기가 좀 그렇네.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인데 왜 이렇게 좀 단맛이 느껴질까? 아구니 근데 동현이 막 어디 갔노 깨만 쳐 캐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네. 어, 이 사람 왜 피가 안보이 잡았으면은 대박 날뻔했다. 동인이 친구집 바로갔나? 오늘 뭐 새벽 배그하자하던데 셰프형 오늘 주말이라 바쁘셨겠네 생각해보니까 그 월드컵 어떤 여운을 가지고 요리에 임하셨나요? 월드컵의 기운을 16강의 기운을 스테이크에 한번 넣으셨나요? 쭘웅 중... 와파이어 까비 어이 분 뭐, 만원짜리 보소? 이 정도로 튀어나왔으면 뛰어댕길때 안날리나?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특공 틀승 <웃음> 스페셜포트 더블킬 와라 와, 근접해서 점프 뛰는 건 이거 어쩔 수가 없다. 방금 거를 뭐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몸을 맞췄다? 핵입니다, 진짜. 수익이는 맞췄을 것 같은데, 지훈님이나.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, 스나를 쏠때 있죠 마음가짐이 그냥 보이면 어디든 맞추자 이 심리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은 몸에 잘 맞고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의 명치 몸에 딱 한가운데를 맞춰야 되겠다 라기 보다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보일 때아 내가 이 사람을 맞추기만 하자 딱 그런 느낌으로 쏟아보면 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도가 올라오고 나서 점점 이제 에임을 좀더 정중앙에 좀 최대한 한 방에 죽을 수 있게끔 맞춰가는 것 같고. 왜냐면, 은 그쵸. 지금, 지금 사람들 무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다 정가운, 한가운데를 맞출 수는 없겠더라고. 최대한 딱저 사람이 나왔을 때 어디든 맞추자는 마인드. 그게 좋은 것 같아. 나이스.